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진지니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 주신 것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이 정도 스펙이면 일본에서 대기업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스펙이어야 대기업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대기업 내정 당시에 제 스펙은 어느 정도였는지 또제 주변에 대기업 내정 만들분들은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. 자 우선 엔지니어는 일본 대기업 내정 시에 어느 정도 스펙이었나 첫 번째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저는 이과입니다. 이과였고 물리학과 출신입니다. 즉 흔히 말하는 이과 중에서도 엔지니어 공학 계열이 아닌 자연계열입니다 대학은 일본의 국공립대학이었습니다 자연계열의 학력은 일본에서는 편차치라고 하죠 헨사치라고 하는데 이 편차치 60에서 65 사이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편차치라는 게 매년 왔다 갔다 하니까 오차범위를 좀 넓혀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막 상위권 대학은 아니고 중상위권에서 약간 상위권에 가까운 대학인 것 같아요 학점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학교 초기에 제가 살짝 방황했던 시기도 있었고 군대도 갔다고 해서 학점은 그렇게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냥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편차치 60에서 65 사이에 있는 국공립대학의 이과, 자연계열의 학점은 중간 정도급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학부 졸업을 2017년에 했습니다. 2017년에 졸업하고 그해 9월까지 대학원 준비를 하다가 대학원 실패를 해서 이제 바로 취업 활동을 시작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신졸 일본에서는 신소즈라고 하는데 이 신졸이 아닌 이미 졸업을 한 일본에서는 기소즈라고 하고 또는 슈쇼크로닝 또는 취직 뭐 재수와 같은 상태였어요 일본 취업시장에서 가장 팔리는 것이 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대학교 4학년 대학원으로 치면 대학원생 2학년생의 신졸이거든요 다만 이게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9월까지 준비를 했었으니까 대학원 준비를 하다가 늦어져 버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다음은 자격증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본어는 당연히 JLPT N1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딱히 요구를 안 해서 안 냈어요 왜 그러냐 일단 저는 일본에서 4년 대제약을 졸업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본어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면접하다 보면 은 이게 각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본어를 할수 있는지 그래서 딱히 요구를 안 했었어요 사실 2012년도 쯤에 딴 거라서 만약에 요구를 했었어도 못 냈을 거예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 900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토익 900점 정도면 은 일본에서는 오 영어 좀 잘하는데 하는 소리 정도 듣습니다. 게다가 문과도 아니고 유학 경험도 딱히 없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점수를 좀 크게 얻은 것 같아요. 그외에 자격증은 딱히 없었습니다. 정리해보면 은 JLPT N1 자격증 그 다음에 토익 900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그 외의 스펙을 한번 알아볼게요. 일단 이건 제가 생각도 못했던 것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매일같이 운동을 한다는 거 이게 특별한 스포츠는 아니고 그냥 매일같이 트레이닝 뭐 집에서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푸시업 같은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요거를 킨토레 라고 하는데 뭐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체격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수트바를 좀잘 받아요 그래서 설명했대 지금 다니는 회사 부스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내 소개를 하고 이 회사 내가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면접관하고 제가 했던 얘기가 면접관이 어머 군대에 있대 다이까그네라고 해서 제가? 아 예예 そんなことないです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매일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예 예 すごいね. 라 내용이었어요 물론 매일 운동은 안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조금씩 뭐 체력 단련 같은 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큰 점수로 었던거 같아요 일본에서는 뭔가 스포츠 운동 같은 거 했다 그러면은 좋은 인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기에도 좀 체격이 있으니까 좀 운동한 거 같은 몸이었고 실제로도 조금 했었으니까 그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본 대기업에 내정받을 당시에 제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학력은 중상위권 대학에 학점은 그저 그렇지만 이과에 일본어와 영어는 잘하고 체격이 조금 좋은 사람 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좀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는 제 주변 지인들 중에 대기업 취업자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지니어 유튜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